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석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거리 두기 해제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사회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느낌입니다. 네, 외출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은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하니까 덥다고 피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11회 로또 총판매액 1,018억 원, 1등 당첨금 244억 원으로 11분이 당첨돼 1인당 22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7,618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찾아갑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찾은 황금마이크. 오늘은 세종시에 위치한 보람종합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복지기관이 입주해 있는 이곳은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인데요. 복권기금으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보람종합복지센터. 지난 2월 저희 세종남부지역자아센터에서 운영한 세계 일자의 사업단이 이곳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자리 잡았는데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아를 도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근로력을 키워주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며 새롭게 조성된 쾌적한 공간에서 해당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직접 가게도 운영하며 자립을 꿈꾸는데요. 제빵 기술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전보다 더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께 자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단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어,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일을 한다는 자처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네. 고맙고 음, 그래요. <웃음> 눈물 날 정도로. 조건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대학생활 동안 천시간 넘는 봉사를 실천한 분모셨습니다 네, 정재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봉사를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활동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특히 아이들을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하신다고요? 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동을 위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가 재밌어졌다고 하고 또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들어줘서 투병 생활로 지친 아이와 가족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도 힘든 환경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공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35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는 45번이고요. 35, 45.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8번.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이십 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오버. 네 정말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현 여섯 번째 숫자는 십일 번입니다. 이등 보너스 볼 추첨할 차례입니다. 삼 번이네요. 제 천십이 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 드립니다. 삼십오 번, 사십오 번, 십팔 번, 이십 번, 오 번, 십일 번이고요. 이등 보너스 볼 당첨 번호는 삼 번입니다. 지금까지 177대 황금선 정재현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